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 청풍 소장입니다 알쓸코 잠에 나오는 숙면 네. 누군가에게는 도전이다. 네. 도전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매일 반복되는 잠 그거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잠이 너무 힘들어요. 음. 어. 잘 자고 싶은 사람.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잘 자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잠이라는 게 잠들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음. 자다가 중간에 깨서 잠이 안 들어서 고, 걱정하는 음. 사람도 음. 있고 음. 자꾸 깨, 깨서 아침에 음. 일어날 때 너무 힘든 사람도 음, 있습니다. 맞아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음. 보통 우리가 수면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한 6, 7시간은 자야 된다. 대부분의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일곱 시간서 일곱 음. 시간 반을 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음. 어, 이런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일단 잠을 오래 잤는데도 힘들어요. 음 맞아요. 중간에 너무 안잔것 같아요. 음 근데 눈 뜨면 아침이고 아 음. 어, 괴롭다. 음. 아침에 눈 뜨기가 너무 힘들고 음. 잠이 드는 게. 음. 보통 그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소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 모여 많은데요. 음. 통계에보니까 현대인의 30% 정도는 수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음. 어, 불편, 음. 어려움을 겪는 음. 사람들이 음. 있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음. 어, 굉장한 숫자죠. 그러니까. 30%요? 30%? 30 네. 제가 보니까 10명 중, 10명 중 6명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돼 있던데. <웃음> 그래요? 예. 네. 어저께 제가 그 네. 수험생 그것 때문에 자료 보느라 네. 봤는데, 서울 여대 어떤 교수가 요번에 네. 낸 논문에 10명 중 6명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한대요. 굉장히 이 수면에 문제가, 수면의 문제가 있는, 네.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문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수면이 문, 불편한 유형을 보면 잠들기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중간에 깨는 문제, 그다음에 깊은 수면을 못하는 문제, 이렇게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잠이 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음.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많죠. 음, 음. 또, 누군가는 명상을 하기도 하고 음. 약을 먹기도 하고. 음. 근데 그 약이 음. 그때는 어떻게 잘 자게 한것 같긴 한데 음. 수적으로는 정상적인 잠을 자는 게한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 복잡해서 이 짧은 시간에 뭐 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웃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우울해 지금 <웃음> 네. 하지만 네. 저희 연구소 이제 사례를 보면 음. 잠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자기도 어려운 사람이 음. 음. 정말 총체적인 난골를 겪는 사람이 오셔서 음. 어, 목과 음. 호흡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음. 잠도 빨리 또 깊게 음. 잘 자게 되고 중간에 깨는 것도 음. 아, 다 좋아졌다. 음. 정말 너무 신기하고 고맙다 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음. 결국은 여러 요인 중에 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거죠. 그 많은 요인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쉬운 그렇죠. 것부터 해보는데 음. 제일 간단한 게 목하고 숨은 음. 호흡은 음. 결국은 내가 컨트롤이 음. 가능하다는 거죠. 음. 근데 그게 그냥 음. 되는 건 아니고요. 음. 뭔가 보조적인 기구를 음. 쓰거나 음. 어떤 변화의 음. 어떤 도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 작은 변화, 음. 작은 기구로도 투면할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목의 문제라고 하는 건 이제 밤에 잘때 배는 베개 네, 경추의 에이. 문제가 현대인들이 뭐 60% 아니고 70% 80%는 목이 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목이 경직되어 있는데 음. 누워있을 때는 우리가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목이 쉬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음. 근데 그게 잘못된 머리의 위치 경추의 각으로 인해서 음. 긴장이 유지된다는 거죠 음, 음. 그러면 뇌의 긴장을 풀지 못하게 음. 하는 역할을 해서 음. 뇌가 좀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야 수면을 할수 있는데 계속 긴장 상태로 유지가 음. 되니까 음. 잠들기가 어려운 그런 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 사람이 그냥 음.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푹신한 베개. 네. 예, 이거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볼 때에는 느낌. 되게 푹신해서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막 이렇게. 그 오리털 같은 거 넣은 거 그런 네. 건더 그냥 푹 이렇게 느낌이 그냥 푹 안겨가지고 네. 이렇게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베개를 배우지만 결국은 그런 베개들이 이렇게 처음에 안기기는 좋은데 이제 이게 네. 목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이제 그런 얘기신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혹시, 혹시나 신발 음. 쿠션이 막 쑥쑥 들어가 있는 매물이품 같은 신발을 만들었다고도 니다 네, 그러면 신발 신으면 되게 오신 편안하고 이렇게 푹신하니 푹신하니까 다 그걸 신고 에에. 얼마를 걸을 수 있을까요? 잠깐은 그게 에에. 편안함을 느끼지만 에에. 그걸 갖고 실제 기능을 하는 걸음을 걸으면 얼마 못 가도 굉장한 피로를 느낍니다. 아이게 제대로 된 균형을 잡아주지도 못하고 균형을 못 잡는구나. 네. 그다음에 그 정상적인 이 발의 네. 그 다양한 관절들을 그렇지. 정상적으로 유지해 주기 못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난 신발이 결코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신는 신발은 딱딱할 정도로 음.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음. 적당한 쿠션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베개하고 음. 신발하고는 상당히 비교해 볼수 있는데 신발이 만약에 내 발에 맞지 않는다. 음. 또는 각이 틀어져 있다. 음. 눈은 그 발목 무릎 골반 전체 문제가 되죠 아, 걷지도 못하죠 그리고 뭐. 네. 음. 그런데 그 신발은 내가 문제를 느끼고 바로 벗어 던지거나 다른 음. 신발로 갈아 신을 수 있지만 자는 동안에는 음. 제대로 된 위치가 음. 있는지 아닌지, 깨 있을 때는, 아, 음. 되게 좋다, 라고 했는데, 음. 아, 잠이 막상 들고 나니까 불편해. 음. 그러니까 자꾸 뒤척이고, 음. 음, 뭔가 막 불편함을 느끼면서 음. 잠이 계속 방해를 받거든요. 음. 음. 그래서 자꾸 뒤척이는 일이 많아요. 음. 뒤척일 때마다 잠이 깬다고 보시면 되고요. 숨이 막힐 때마다 잠이 깬다고 보시면 되요 그런 상태가 밤새 지속이 되면, 당연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개는 정말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뭐. 근데 그게 침대에 따라서 음.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아무리 3D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냥 맨 바닥에서 을 때와 음. 그 침대의 쿠션에 따라서 그 보상을 못 해준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베개를 맞추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음. 음. 그냥 누가 해주는 걸 그냥 좋은 거다 하고 믿고 사는 게. 쓰는 게 아니고 음. 내가 편한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음.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결국은 목과 호흡의 문제를 베개를 맞춰주면서 음. 그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그게 편해지는지를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음. 그래서 그 느낌을 아니까 음. 아 그러면은 다음에 음. 다른 곳에 가서도 그 음. 느낌을 맞, 찾아서 음. 베개를 맞춘다면 훨씬 맞는 베개를 찾을 수 있겠다. 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를 모르면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기준을 안다는 게중요히다는것 네, 네. 같습니다. 그래서 네. 누군가에게는 정말 잠이란 게 음. 힘든 문제인데 음. 원인을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음. 가장 쉬운 목과 음. 호흡의 편안함을 음. 유지한 상태에서 잠이 든다면 음. 지금까지 불편한 이 잠이 음. 훨씬 개선이 될수 있는 음.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꼭 숙면을 도전하지 음. 않고도 살수 있다. 그게 됐는데도 음. 좀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음.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음. 찾아내야죠. 그렇죠. 음.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어, 목과 호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자기만의 베개를 찾는 거, 네. 예, 이것이 어, 좀 숙면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그렇죠. 방법이겠네요. 네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